네. DJ 할머입니다 택티컬 쿨 시작하겠습니다. 페화전에서 지금 싸우는 거래서 아..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자량탔스면 했고요. 아, 중앙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아무다 죽을 것 같은데요, 느낌이. 자, 킬, 킬, 3 킬. 멀티 킬고땡 탱크 주시면땡 탱크도 이것도 죽일 수 있어요. 제가 알고는 탱크도 RPG 같은 걸로 날려버릴 수 있는데 저기 지원자 터지더라고요. 처음에 등장할 때.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좁습니다, 여기가. 좁아요. 그기 때문에 자동차가 금방 에너지 자동차도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이게 지금 소비가 될수 있어 어, 뭐 이렇게 죽일 수있나 죽일 수 있냐 죽일 수 있냐, 있냐 못죽이네요 하지만은 제가 죽이냐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죠 광기의 운전석 여기서 오키이요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지금 22대 11에서 점수를 바짝 좀 내줘야 되고요 여기도 아, 가판이 강하지가 있네요 현량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스켈스톤과 아군은 죽었습니다 아될수 없는데 제가 깔아놓으죠 그렇지 눈막힐 자 조심하도록 가만큼하게 그 제가 아웃 자 죽일 수 있을까 스카우 죽일 수 있을까 아 죽였습니다 자 시체 달고 갖다 놓고요 꼈어요 꼈어요 아팔 내려 팔 내려 이런 씨자 자 꺼내 자동차를 차량 탑승, 조승 탑승해서 또 네. 30, 34 한눈웃겼지. 아까 복수 나이 자식아. 간판이보다 필요 없어 40 제한 속도 40이라는데 별 땅과 필요 없어. 깔아뭉개놓는자 시체 던지고 또깔아본개고요나 아, 길에다가 시체도 뿌리고 다니고. 자자자자 자, 죽 피있어 이샤시밤 저자 뒤뒤 그렇죠 차로 조심해될게 이게 조금만 스쳐이 죽을 수있거든요야 이것도 지금 거의 짜보가 됐나 상차가자 이제 왼쪽으로 돌아서 여기또 차량이 또 숨어있어서 아는 사람은 아는 거거든요 숨기쳐 보이죠 킬킬킬킬 킬, 킬, 킬. 그렇죠 어 이런 미안 미안 네 배율 분해도 이었네요. 자 이거 또 죽을 수 있어. 또까라문게가라면게 고급을 하는 거 시니네 이제. 명속 1 5킬이자 15킬 나오기 힘든데 저번에 13킬이었거든요. 두명더 올려서 주심 어, 조심, 조심자 여기 탱크 저 포탑 사이로는 포신살은 이게 뚫고 지나갈수 없어요. 어 넘어가네요. 뒤집어질 건 했는데. 자자자자 한 바퀴 돌면은 또 이렇게 먹이감 신 지금 16킬 했습니다 이렇게 또또킬 17킬 자 돌고 돌고 돌고 19 18 19자74대56 26초 남았고요 경기는 거의 끝날 때 됐고 이긴 거나 마찬가지네요 거의 지금 20% 이상은 제가 사살을 했네요 지금 자 돌고 돌고 돌고 제가 이 차량을 도는 이유가 이렇게 돌다 보면은 접속하는 사람이 그그 그 딜레이 시간이 걸려요 어떻에딱 맞춰서 지금 이게 접속해요 그러면은 약간 그러니까 상체차 3차 정도는 멍을 때리거든요 그 요자마자 그때 차량으로 깔아 뭉개면은 그저 그냥 거저먹기죠 자 킬이 500이에요 그500 와우 이번에도 점수가 아주 장난할 것 같은데. 네. 적세 명은 킬 짧은 시간 동안. 그리고 라운드 당 5킬. 그리고 연속으로 5킬. 그리고 10킬. 3킬. 5킬. 5킬. 7킬 잘하긴다 잘하자 총은 뭐 그거 좋은건 아니고요사거리가 범위 2 2 0이고요 217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업그레이드 시키면 사거리240뭐그 이상 넘어가는걸 잘하고있습니다 자정치방금자캡처 20킬을 했다는거는 그리고 한번도 죽지 않았어요 제가 대단한거죠? 자 지금 순위 순위도 제가 저장했습니다 이건 다시 올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캡처업을 아 역시나 이 시간에 아무도 없네요 아 이런 자 여기까지입니다